네. 자,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 업지를 볼까요 네, 오늘은 그 이사야서 38장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죽게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말씀 중에서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좀 길죠? 음. 네근데음률이 어. 있습니다 네.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.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음. 믿을 만한 분인지 예.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한다. 이런 예. 사실은 이 주님의 음. 신실하심을 알려주시는 모든 도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라고 성경을 말하거든요. 네. 아버지의 친절하심이 음.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모곡백과가 뭐 나고 이 자연 모든 그 완전한 신실함이잖아요. 음. 우리 의심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어, 그 신실하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우리 아들에게 알려주는 도구. 아하.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다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알려주는 도구. 네. 또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그 문자 배우에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가를 알려주는 도구라고 야. 이제 볼수 있는데 그게 이제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죠. 네. 근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 자연 만물과 또 육신의 부모를 통해 배우거든요. 음. 우리가 뭐 태어나서 스스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.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니라 음. 하나님이 하락하신 만물과 성경과 또 육신의 부모, 음.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 네.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고 가정과 자녀관계 음. 그래서 한 해가 자꾸 마무리해 가고 11월에 오면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올수록 네. 우리 이야기, 시대 이야기 음.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. 음. 그러다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.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주의 신실하심을 찾아내면서 서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주면 음. 아 우리 아버지가 늙어가신 게 아니라 뭔가 더 젊어져 가시는 깊어지시는, 깊어지시는, 깊어지시는 어. 그, 그 자녀, 자녀가 자녀 부모에 대한 마음이 행복하고 또 자녀는 그 부모를 통해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기대가 되겠죠 네. 살아간다는 게참 황홀한 일이구나 어허.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가는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앞날에 대한 희망도 생기고 네.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현재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부모님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야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음.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이 있었더라. 아, 음.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. 지금 문제를 보는 아이는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죠.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 뒤에 신실함을 보는 거죠. 그런데 아, 네.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빛으로 직접 와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오.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어둠 속에 감춰놔야 음. 어둠을 통해 빛이 제, 제대로 보이고 그렇죠. 그냥 렇죠그 기쁨을 주면 기쁨의 가치를 몰라요. 그런데 음. 슬픔 뒤에 기쁨을 감춰놔야 그 슬픔을 통해서 비로소 기쁨의 그 감격을 누리고 음흠. 축복도 아무리 주셔봤자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. 그런데 음. 고난 뒤에 축복이 다 감춰져 있으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축복의 가치가 내게 올바로 오고 또 축복을 올바로 사용하고 네.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이나 아픔이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지만 음.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.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음.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. 오늘 마치 구절이 그 어원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더 텔링 네. 이야기해주는 그런 하가다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상상이 되는데요 예, 네, 그렇죠 그 목사님 조금 오늘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네. 이제 만약에 좀 줄여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음. 주의 네. 신실을 알게 하리이다. 음. 그렇게 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군요.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는 뭐 음. 속으로 생각하고 네. 주의 신실을 알게, <웃음> 알게 하리이다. 자, 여러분께 두 개의 옵션을